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번 시간까지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자르고 컷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드 영상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어, 배웠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유튜브를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막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캡션지죠 그래서 우리의 캠타시아에서도 캡션이라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나 이것이 안보이면 이쪽을 뭐를 클릭하시면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캡션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러한 Add Caption이라는 버튼이 이제 나옵니다. 어, 자막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유튜브에서 자막을 많이 넣죠. 근데 그이 캠타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캡션 기능들은 뭐 유튜브 그 프리미어나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어좀 이펙트를 늘려면은이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요런 그림들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나중에 이제 트랜스퍼나 비에비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좀그좀 그좀 이렇게 어, 동적으로 이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 그런 기본적인 캡션은 말 그대로 어, 아래쪽에 자막 처리만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캡션을 넣는 그 위치는 바로 여기에 따라가요. 항상 요 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에 캡션들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이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캡션을 하나 넣도록 할게요. 음, 요 부분에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면 체크리스트 진단하는 가이드. 물론 이제 요거를 캡션을 여러분들 넣기 전에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몇 분, 몇 초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IT 강의를 올리면서 캡션들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사실 편집하는데요. 근데 꼭 캡션들을 넣고 싶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dd 캡션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여기 있던 이 위치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요거 기준에 요 다음번에 이게 들어갑니다. 요거꼭 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캡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위치약점 어,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넣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내리시면 은 여기 캡션들에게 들어가죠 쉽죠 예,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다 그러면 더블클릭 하시면 은 예,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왼쪽 정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음,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어, 컨트롤 P, 이제 볼드체죠. 여기 보면 이제 볼드체,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어, 옆에 눈, 예, 인텔 체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를 선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눔고딕이나 그런 것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됩니다. 어, 그래서 한글로 할 때는 한글로 좀 해주신 것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맑은고딕 어, 아니면 나눔고딕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나눔 고딕 저작권 때문에 나눔 고딕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 한40 정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좀 보기 이렇게 너무나 빨리 넘어가게 되죠. 이게 단으로 이렇게 아래 단으로 넘어가면은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막 같은 경우는 보통 한줄한 한 줄씩 이렇게 처리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씨 색깔, 그다음에 필어 바탕 화면, 요 바탕 바탕화면,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좀더 연하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에서요거를 조절을 해 주시면은 좀 연하게 예,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듀레이션이 4s. 이게 예, 4초로 되어 있어요. 너무 길죠. 하나 요거 말하는데 4초가 걸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뭐 2초 단위 아니면 정말 말이 빠리면은 1초 단위로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 다 만들어주냐면은 나중에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할 때마다 여기 add 컵션 넣고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컨트롤을 누르고 <웃음> 마우스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예, 좀 커집니다. 좀 길게 이것들을 듀레이션을 길게 보면 시간 타이밍을 좀더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다음 자막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 i 캡션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항상 요거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누르시 누르 시고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이게 한마디로 복사를 한다는 거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막을 듣고 싶은 다음 시점으로 가서 예, 컨트롤 V를 넣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컨트롤 V 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설정했던 그 글씨체,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볼드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한 기준대로 이제 복사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타임라인을 가면서 컨트롤 V 이쪽이 필요하다. 예, 이거, 이 겹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잘 안돼요. 예, 위에 겹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 정도 와서 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 예,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 여러분들의 글씨체를 예, 글씨만 바꿔주시면 은 예,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좀더더 이쁘게 더 중간중간 처리하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 애니메이터랑 애니 그 이거를 네,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이쁜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어 이렇게 그 설정들을 할 수가 있죠 좀더 이쁘게 그 다음에 화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다 자막을 만들었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 우선은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s 어라고 하는 곳에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하는 방법이 있죠. 어,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시어 쪽에 로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컬 파일을 이용하면은 저 여러분들이 요이 로컬 쪽에다가 MP4 형식이나 a v 의 형식으로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최종은 요걸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 다음을 누르시다 보면은 MP4로 보통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캡션을 넣고 난 뒤에 이, 이 캠타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캡션들을 인코딩할 때 포함을 하지 않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디오 세팅하고, 아니, 옵션이죠. 옵션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캡션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클로즈드 캡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코딩을 할때 여러분들이 요거 클로즈가 옵션으로 하시면은 아무리 캡션을 넣더라도 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캡션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어, 그말 그대로 영상 안에 저희가 여기에 했던 요거 영상 안에 이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이게 두 번째, 번드 인 캡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언더 비디오 캡션이란 것은 뭐냐면, 은 저희가 나중에 이 캠타시아는 인코딩을 할 때, 어, MP4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하면, 은 HTML하고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인코딩을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HTML 페이지 안에 쪽에, 아래쪽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 선택하면, 은 h t m l 하 같이 올리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유튜브에, 유튜브에 캡션까지 포함해가지고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버닝 캡션이라는 걸꼭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코딩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 캡션들이 보인다. 예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캡션을 설정하는 방법, 캡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이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정말로 캡션이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꾸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프리미어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꾸며야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좀더더 더 표현을 여러분들 해주셔야합니다